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에서 IFB 맨즈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 김민수, 네, 타노스라고 합니다. IFB 프로리그 대회에서 메이저리그 대회로 알고 있는 이큰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뜻깊고 어, 좀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합인데 수분 조절이랑 염분도 이제 안 먹고 있어서 좀 많이 다운이 되고 힘이 많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바디 컨디션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어서 어, 좋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제가 파워스짐이라고 하는 되게 좀 유명한 또 짐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고 있었는데 선수건 일반인이고 서로가 몸이 좋으면 서로 리스펙 해주는 이런 문화가 어, 정말 좋더라고요. 뉴욕프로는 사실 너무 강한 데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겸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1등을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 또 여러모로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도움을 토대로 그리고 스스로 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작년 대비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사딕이라는 선수가 아무래도 핫하고 어, 유명하시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맨스 피지컬한 종목으로 이제 활동해 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1등을 하고 어, 그 분야에서 좀 최고가 되는 데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운동이든 영향이든 멘탈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이 선수는 어떻게 이겨내왔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뉴욕 프로쇼의 목표는 일단 탑5 안에 들어가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4주 뒤에 더 이제 몬스터즈 프로쇼가 열리는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4주 뒤에 열릴 몬짐을 좀 더잘 뛰기 위해서의 이런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뉴욕에 와서 제희가아서 아는, 아는 분이 한 번도 안계셔서 사실 관리 계란치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던 게 있는지 어, 가까운 곳이 어딘지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시간이랑 미국 시간이랑 시차 차이가 나서 좀 많이 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못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DM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댓글로도 응원을 많이 주셔서그 댓글 메시지 하나하나 제가 답변은 다못 드리지만 다 읽어가면서 어, 너무 힘을 받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한 선수만큼 제가 저 최대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